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이제 뭐이 정보 같은 경우는 그냥 아좀한텀 쉬고 싶다 했을 때 그냥 이거 굴리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리세에 대한 것보다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뽑기를 하지 말고 일반 뽑기만 저처럼 지금 오늘 일반 뽑기만 했거든요 일반 뽑기만 하시고 강자 소환권 같은 경우는 좀잘모아주시는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자 소환권은 잘 모아두셔서, 지금 캐릭터 등급이 SSR까지 있는데, LSSR이 나온다는 지금 해외 서버는 이미 나왔어요. 좀 확실한 정보기 이 때문에,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좋은 캐릭터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셀을 돌려서 타츠마키랑 동자이를 뽑으려고 무리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강자 소환권을 잘 모아가지고, 어, LSSR에 도전하시는게 훨씬 좋다라는거 저는 오늘 리스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이 게임이 지금 해외서버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그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LSSR 또는 UR을 뽑기 위해서 절대 뽑기는 지금 하지 마시고 일반 소원권으로만 뽑기를 돌리시는게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어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받고. 자, 아, 조사 모드에서 빠져서, 어, 지금 효과적으로 우리가 강자 소원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일, 3일, 4일 차에서 떨어지는 요 1일 보급이거든요. 다이아를 388개 쓰는데 강자 소원권을 2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강자 소원권 하나 사는데 220개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득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생각하셔서 무조건 강자 소원권 상점에서 하지 마시고 먼저 이 닌자 투큰 보상에서 380개로 2개 그리고 일반 소원권을 1개 사시는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부분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일 토요일날 동제뽑기가 조금 더 확률이 업돼서 풀리기 때문에 동제뽑기 하실 분들은 지금은 강자 뽑기 하지 마시고 다음에 내일 동제뽑기 하시는게 좋아요 저는 할 거거든요 왜냐면 LSSR 나오는 시기가 내가 봤을 땐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갓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빠르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신규 쿠폰 하나 출시됐어요. 오늘 신규 쿠폰 출시된 거 보시면 교환 코드 여기서 2021 2021 0320이에요. 요걸로 또 보상 또 받아 가시면 되시고 요렇게 해서 지금 제가 39관이니까 20대 후반에서 39관 딱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제거 진영을 보여드리면 지금 제 진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SSR 하나 딱더 들어가면 좋겠죠 내일 동재가 나오면 좋겠네요 여기 동재 하나 딱 넣으면은 그래도 이거는 정리가 상당히 많이 된 계정이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자 소원권은 내일부터 확률 업된 동재 뽑기에 쓰시고 만약에 조금 더 존버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강자 소원권 그냥 엄청 그냥 태워놨다가 이제 URL SSR, 뭐 레전드티어의 뭐 좀비맨, 뭐 펭귄맨 뭐 나온다는 지금 거의 확정적인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서 지금은 그게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모아주셨다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이제 정보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오전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꿀정보 지금은 리세가 답이 아니다 두개 정도를 만들어서 두개랑봉개랑 저처럼 이렇게 나눠서 키우, 키우고 강자 소원권은 모아두고 일반 소원권 위주로 뽑기를 해라 그래야 지금 초반에는 좋다 네 그런 부분 제가 참고 드리고 이렇게 하면 전투력 3만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부가 모드 많아요 네 이거 지금 뭐 탐색보면 이거뭐 제왕도전 보스 도전 이런 거잘 활용하시고 소탕 기능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오르니까 네,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서 원, 원바러가 아니고 원펀맨 어, 이게 원이 들어간게 또 하비 채널이랑 또 인연이 있네요 네, 그래서 원펀맨도 여러분 함께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원펀맨 방송은 평일 기준으로 네, 평일 기준으로 1시 반부터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비 채널 본계 S005 요거 북의 S018이구요 네, 길드 길드 여기 S018 S018은 하비채널 길드구요. 네 S005는 하비채널 구독 길드입니다. 많이 들어와주세요. 그리고 아, 내가 여기서 북일마까지 북일마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하비채널 땡땡, 뭐 하비채널 몽몽이 요런식으로 하셔야 정의 멤버와 북일마에 해당이 되실 수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 정해 먼저 가자. 제발 아, 되게 괜찮은데 이 정도면... 에티에 하나 뜨고, 나중에 돈버해서 2월 나오면 그거 딱 쓰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스킬 을 순서가 있어도 되겠지 않 남아이 마스크 어우 씨, 이거지 이거야 이래서 쓰는 거야 남아이 마스크 하비님 원바로 카톡방 있나요? 저희도 원바로 카톡방 없고 하비 채널 운영진 카톡방 있어요 하비 채널을 위해 함께 힘써주는 친구들 여기 모여있는 카톡방 있어요 경제 진짜 내 뽑았으면 좋겠다. 씨. 자 모기 떼앙 모기 떼 지정인도 가끔씩은 야바 씨발. 저 지정인이 내가 봤을 때는 내본게황보이 같은 역할인데. 아마이 마스크가 진짜 쎄. 찍어놓고 패잖아. 아저씨. 골든볼은 두개 있는 거예요. 두 개는 없어요. 오우씨. 때이는 타격감이 달라? 모스키토 소녀 신규 쿠폰 20103이든 해투니까? 돌 쳤는데 또 욕패 타는 거 아니야? 자막, 자 수동으로 할게요. 한번 모기 한번. 와질 들어가는 거 미쳤다니까 진짜. 모스키토 전혀 안 찍. 지정왕 나쁘지 않아요. 지정왕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지정왕 나쁘지 않아요. 그냥 딱 진짜 A 등급이에요. 지정왕 나쁘지 않습니다. 자, 모기. 자, 여기서 여기가 아빠가압박하끝끝끝깔지